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려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횃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사이를 언약 두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쪼개짐을 당한다라는 그 저주의 그런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쪼임을 당한다. 이 횃불 사이를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횃불로 영광의 불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신.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17장에서 두 가지 사건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할레였습니다 또 하나가 새 이름이에요 할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할레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레로 요구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또한 가지의 사건이었던 새이름 이름을 옛 이름에서 새이름으로 개명해 주는 새이름의 사건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의 사례는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이름을 아예 이렇게 바꿔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신 건가? 아브람 사례 이 이름 속에는요. 불신이 담겨져 있는 음, 이름이었습니다. 어, 자기의 이익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보겠다라고 했던 이름들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어, 다메색 엘리에셀을 요구했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서 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어, 이게 이 불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또그 안에서 여전히 사례도 실패의 자리에서 있게 됐던 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데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 또 사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 이제 더 이상 놓아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이제는 너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더 이상 너를 놔두지 않겠다 내가 기필코 너에게 목적 두었던 그 자리로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새롭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 그에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그그 그 얘기가 아니죠. 그녀에게요. 그녀에게 아예 원문엔 그녀에게인데 우리 번역은 그얘라 그에게 돼 있어서 좀 혼동이 되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이제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어, 그녀가 아, 사라가 아드 아브람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리라입니다 열국의 어미 아비가 되는 복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죠 어, 아들을 통해서 어,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라 하, 그녀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누굴까요 이 아들이 여기 19절에 보면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아들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니라고 아니라 아,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삭.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이삭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자 디 3장 29절을 가보시면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 열국의 어미 아비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자손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리스도의 것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인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신약인 교회인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설명입니다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잖아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와라는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답니다. 그의 후손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이삭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이삭에게서 나오는 자들 예수의 것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들이 새 이름을 받은 겁니다 새 이름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시고 예수의 삶으로 살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 이게 새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세례받고 또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 사도행전 11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이방 첫 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 그 바울이죠 이 둘이 복음을 가르쳐서 큰 무리가 일어납니다 큰 무리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 여기 보세요 26절에 큰 무리를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아, 이 제자들은 큰 무리 속에서 있었던 그 이방교회잖아요 안디옥교회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다수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이큰 무리들 가운데 있는 예, 믿는 자들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기독교 공동체를 이룬 이들이에요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함께 그 안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새 이름을 받은 거죠 그전에는 이들이 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다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죄인 그런데 비로소 바나바와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제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 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1장을 가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 하나님의 교회 천상의 교회 예, 가시적인 이런 그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가시적인 예,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예, 무용교회지만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구원의 백성들 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라 그들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각처에서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문안합니다. 이제 구분하여 지금 어? 보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예 부르... 이렇게 편안 이렇게 평안과 문안을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곧 누구예요? 네, 성도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가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할 때는 성도를 일치시켜요 성도란 어,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아주 귀한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귀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귀한 이름인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직분으로 불리지 않고 성도로 불리면 창피하게 여깁니다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성도 이건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사실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성도예요 안 그런가요? 성도란 천국에 속한 거룩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에 속한 거룩한 이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 유일한 이름이 성도이고 그게 새 이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은 불리울 수 있는 자는 원래 오직 한분 예수님뿐이시라는 거. 그런데 그 성도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부르고 받게 하신 거예요. 어, 목사라는 이, 이 직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하는. 예. 위임으로 받은 직임입니다 성경에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문안한다 유일하게 성도라는 이름 외에 붙여주는 이름은 감독 곧 장로와 집사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목사 또한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3년 무임이면 일반 성도로 돌아간다입니다 내가 한번 목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나는 목사다가 아니라 목회를 할때 그때가 이제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그 장로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끝나면 가장 귀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직임을 마치고 이제 죽어서 하늘 아버지 품에 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저를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 이렇게 자꾸 부르면 하나님에선 저는 이미 창세전에 저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 구원받은 자고 십자가에서 성도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성도로 너는 저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저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성도인데. 거기서 자꾸만 목사 목사 이 땅에서 그럼 제가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어요 성도라는 직, 직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이름을 예수님의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 어?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다 더 이상 너의 인생은 없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 사례를 이름을 이제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고 하잖아요 이둘다그뜻 자체는 왕비예요. 네. 둘다 왕비인데 음,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주권이. 그사례는 그러니까 네. 나의 왕비예요. 나의 왕비. 그러면 사라는 열국의 왕비예요. 네. 나의 왕비는 어, 사라가 그러니까 원래 사례가 예뻤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그죠? 그 바, 바로가 이쁘다고 막 했고 또아비멜라 왕이 또 이쁘다고 막 궁으로 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를 왕비로, 공주로 아름다움을 갖고 굉장히 자존심도 있고 자기에 대한 자긍심도 세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에 대하여 자기 주권을 갖고 살았던 존재가 사레예요 자기를 늘 치장하고 알아주고. 자기가 어, 그 예쁘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그런 존재로 가졌던 이름. 네. 왕비죠. 그런데 이, 이, 이것에서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열국의 왕비로. 나의 왕비가 아니라 열국의 왕비.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오픈되어지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그 이름이 누군가 이제 그 이름을 바꿔버린다 그런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재현해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내 이름을 바꿔준 자의 소유가 된다. 그 그의 통치를 따르고 그의 삶의 방식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그어그 어, 그 바벨론의 그침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해버린 일이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예,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어? 사드락 메삭 아반노고 이렇게 다 이름을 하나야를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바꿔버리죠. 예, 이름 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게 이제 다니엘인데 벨드사살 그러면 어, 너는 나의 물건이다. 너는 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통치의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다. 이 말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호칭을 내가 받는 순간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 아 나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은 없구나 예수님의 인생만 있구나 내 인생으로 사는 건 끝났구나 예수의 인생으로만 살게끔 나는 망했고 예수는 흥했구나.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탬을 줘야 되고 나는 그래야 되는 것. 성도로 살면서 성도이니까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는 식으로. 천국에 갈수 있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소유된 자만이 갈수 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따르고 그의 결정대로 살고 그의 결정에 항복하고 소유로 묶여진 자가 성도인 것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 이름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뭐가 달라지나 새 이름을 받기 전옛 이름으로 사는 것과 새 이름을 받은 것과 그럼 뭐가 차이 나는 것인가 누가 복음 22장을 가보세요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 언약의 피에 참여한 자가 새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언약의 피가 부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새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내가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음, 나의 옛 이름 속에서 내가 개선되고 고쳐진, 고쳐진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품이 달라지고 성격이 에, 바뀌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자란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대체 뭐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다시 나를 살리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존재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어떤 성품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실 때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체 성격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대체 뭐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냐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10편 51편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그 죄를 짓는 걸 보니까 이게 어 죄를 안 짓려고 해서 안 짓고 죄를 좀안져 봐야겠다 해서 뭐 이렇게 안 짓게 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미 뱃속에서부터 어 죄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 끝에 다윗이 정말로 목놓아 토로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초에 같이 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자기 깊숙한 곳에 자기 안에서 어, 여전히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으로 들통나는 자기의 절망스러운 모습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외쳐 기도하는 기도의 글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인생을 몸부림쳐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네요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새롭게 태어나야겠습니다 나라는 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바꿔보고 할될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철저하게 죽어야 할 자이며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때 나도 다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야만이 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음, 어떤 행위가 고쳐지고 어,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누가, 누구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지금 다 듣는 것 같죠? 네, 다 듣는 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만난 자만 들려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사심 앞에 내가 살아났다라는 사실 앞에 감격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터져나오는 환호성이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십자가를 갖고 있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고 누가 깨닫고 누구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요? 예그 십자가를 깊 자신 안에 깊이 그 필요를 절감하고 십자가를 깊이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여기 그그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이름 그 이름 할때 이름이 히브리 단어로 셈이에요. 셈, 셈아, 셈, 셈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이빨로 잘게 잘게 씹어서 소화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분석된 진리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쉠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잘게 잘게 씹어서 곱게 아서잘 소화가 되어서 있는 말씀 그게 쉠입니다 새 이름을 가졌다 그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가 된 예수님의 사람들, 그가 새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묻기 전에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사셨구나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진리가 내가 됐냐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게 잘게 빠져서 내 안에 소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인식되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종교적으로 듣습니다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도덕적으로 바꿔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품 바뀌고 성격 바뀌어지고 분한 마음 그다음에 분노하는 것들 가라앉히고 그런 걸 가지고서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가지고 거룩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십자가를 진짜 만나야 해석되어져야 이해 안 되고 도저히 납득되어지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겉으로만 합니다. 겉으로만 종교생활하고 겉으로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되지 못했는데도 된 줄로 그렇게 보여주고서 살고 있어요. 진리가 안된 겁니다. 새 이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맛보며 진리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명입니다 이름 없는 자예요 이름이 하나님 앞에 없는 자예요 옛 이름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 그 이름 갖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기억하시고 성도로 구원하시고 성도로 받습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 우리 모두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만 기억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옛 이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격이 달라졌느냐 얼마나 내가 성품이 개선됐고 얼마나 술담배를 끊었느냐 얼마나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됐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 앞에서 절망하고 예수 십자가를 만나서 그 십자가 앞에 죽고 그 나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신 그분이 그 속에 진리가 됐는가, 진리를 가졌는가, 그가 진리가 됐는가, 그거예요. 그러자를 하나님은 성도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서로 서로가 성도라고 부를 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에 불려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아니 나를 어? 왜 내가 어? 내가 장로인데왜 어?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지금을 잘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맡겨준 그 하나님의 연안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며 그 일을 잘해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장로와 집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항존직이에요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장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직임이 영원한 것이고 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름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인 것이죠 이 귀한 이름 이 복된 이름 난새 이름을 받았나? 여러분 새 이름 받으셨어요? 저를 누가 성도라고 불러준다면 저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이름을 받, 받은 자라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난새 이름 받았나? 성도인가?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복음 찬송 새로운 가사가 나오는 새 노래가 아니라 구속의 노래입니다. 구속의 노래.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로 구속받은 송량받은 그 십자가의 피를 만난 그 은혜를 아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그,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 송량함을 받은 사람 그게 새 노래죠 계시록 14장 가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마에 쓰여진 이 14만 4천이 성도입니다 그죠? 그 어린 양의 이름을 가졌으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14만 4천이 성도가 보좌 앞에 내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구속의 노래입니다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송량함을 받은 이새 노래 예수의 십자가의 노래는 송량함 받은 구속받은 성도만이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상에서 캐시록 22장에서도 같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사절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예수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어디에 있다? 성도죠. 그들의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대요. 예수의 이름이 뭐였어요? 성도예요. 그 귀한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이마에 성도라는 두 글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시고, 성도로 죽으시고, 또 영원히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에게 예수라고 써놨다 그 뜻이에요. 새 이름, 예수의 이름, 아들아, 딸아, 내성아, 어? 내가 너에게 예수라고 써놨다 그래 하나님이 찾죠 어? 하나님이 강래성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성도인가를 기억하십니다 성도라고 예수라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이름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여기 이삭이라 그러겠죠 이삭 여기 오늘 본문 17절 가보세요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그 이름 그죠?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이삭과 내언약을 세우리니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맞아요 그 이름 그 이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이름 예수로 살자들이기에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이스마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왜 이삭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시고 이삭에게서 오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 사이에서 메어진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구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 언약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그렇게 하신 것을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새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갖게 해주시고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살수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위일치 없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성도로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아닙니다 장로, 집사, 목사로도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 없어요 성도 외에는 직임이 없어요 호칭이 없어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성도로 살다가 영원히 그 이름 성도로 삽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로 안 살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이름으로 살 수가 없죠 시간 속에서 이름이 우리는 바뀐 자이어야 하며 성도로서 이미 사는 자이어야 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로 살다가요, 예수로 살다가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이 몸으로 사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예수로 살아, 살았던 우리가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예. 예수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천국은 개나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이런 존재들처럼 그냥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아니에요 성삼이 하나님만이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십자가를 만난 그 진리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그 진리가 된 존재 성도이어야만 하며 그래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의 몸을 가져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영원토록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삶의 결정 방식과 예수로 살아왔던 삶의 양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가 나를 기필코 지금 아브라함 같고 사례 같은 나를 이름을 바꾸면서 키필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로 만들어내시고야 많은 이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와 열심 앞에서 내가 성도로 불려질 때 성도다운 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구나 라는 이 영광의 이름으로 들려야 됩니다 하, 나는 부끄러운데 성도 아니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주신 그 이름답게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셨겠구나. 네 인생 없다. 이제 더 이상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자기 선언이에요. 이 복된 선언 앞에서 성도라는 이름에 대한 새 이름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복된 여러분의 남은 여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만이 가지셨던 불리워질 수 있는 거룩한 새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새 이름을 받은 자답게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허물과 약점과 믿음없음 때문에 많이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필코 성도다운 자리로 성도답게 만드시고야 많은 하나님의 의지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의 손 앞에 나를 갖다 놓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답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옵고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